피안노래방 3번방으로 오시면 돼요. 그래 그래 이 녀석아 예, 지금, 예. 그래 그래. 그냥 지금 들어가고 예. 있다. 그래 예, 예. 어, 그래. 어어다 어? 아버지 오셨네요? 현미야자 도와 좀 하고. 아 예예예. 현미아 예. 어, 그래. 예. 아버지. 아지알아 아, 끊겼네. 끊겼네 이거. 현미야 예예예. 예, 그래. 예. 아이고 현미야 예. 니네 아빠한테 전화 왔다. 아 그래요? 어. 아버지. 어 그래 그래. 당신은 엑스맨이 아닙니다. 아 다행이네. 네. 현미야술 예. 준비해왔냐? 아이 술 뿐이겠어. 어. 집에서. 간장게장도 갖고 왔잖아 다른땅에서간단장이다 아, 서비스 아이고. 나왔습니다 아, 아, 아, 서비스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도 파는 걸 이렇게 사갖고 오면 뭐 어떻게 이 사람들아 아니 못 말아서 그러지 금 어떡해 사가지고 오시면 되죠 <웃음> 어차피 네돈 깨지는 거니까 아 아니, 그럼 저부터 노래를 부르기가 <웃음> 그럼, 그럼, 내가 부리를 띄어지뭐 에이 템블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지 이거 이렇게 흔들어져갖고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니들 미래가 어둡구나! 아, 야, 이이 이 당신 뭐하 거야? 이성을 박수무당 같네? 아이, 마이크나줘요 예, 예, 어이구, 마이크 손 이거 좀 꼬였는데? 어이좀 아, 잡아줘요. 어. 이거 꼬였어, 아이고, 이렇게. 아이고, 풀어. 아이고, 야. 야! 예! 뛰어, 임마! 예, 예, 예! 뛰어야봐야이 못하네, 이거 못해. 내가 원래 못했어. 잠깐만, 마이크 줄 가지고 뭐하는 거야?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아니 이거 마이크 망가진 거 아니야 이거 어아 아아 아, 아. 누가 쳤어요 네? 비겁하게 <웃음> 뒤에서 쳐이 사람들이 <웃음> 마이크 누가 쳤어아니이거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이 이거 망가진 거야 테스트 해2083 모세의 사랑인걸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 하시고 예? 예약을 해주시다니 여러분이 배를 내 눈물이 납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그만 울어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좋아하는 거를 아, 여러분, 영상 그렇게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이상하게 초상집 같네. 뭐가 초상집 같대요? <웃음> 아니, 그리고 노래방이 왜 이렇게 지저 분해? 아이 우리가 치자. 우리가 치자. 우리, 네. 아, 고저집이좀 뿌리고 그랬지 오이고, 깨끗해졌네. 음 기대하던 마이크가 사팀이 낭로 세련된 마이크로, 때가 꼬질꼬질했던 탁자가 아주 반닥반닥하게 바뀌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열심히 사겠습니다. 네, 네. 근데 이거 내다 팔면 가격이 얼마나 될려나요? 네, 대단합니다. 두 분은 첫 번째 보시고 있고요, 다음으로 반닥이자 준비했습니다. 자, 음식 고질 말씀 들어볼까요? 네연극인 윤문식입니다 아니 조용히또 간장게장을 아침마다 먹는데 이게 그냥 밥도둑이야 웃기고 있네 아. 아니 두 분씩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홈쇼핑 같네 네. 정신차려 제발 긴장 좀, 긴장 좀 하자, 하자. 아이고, 뭐 저러야 이거 여보세요 뭐 경찰 술수기고 숨어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 경찰입니다. 아. 아. 경찰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이 술바 이거 이 사람 너 어디 숨었어 나와 나와 갔나 어디 갔니 왜 때리니 아 그만 때려 어? 그냥 아무 쇼다리야 재밌다 코라스 아, <웃음>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두더지 게임 갔네 나와요 사람들이 이거 아이고, 걸려서 걸어서 아, 나와 나와 이거 술 팔고 당신들 사장 사장 나와 사장 아 제가 사장 문제요 당신 아, 사장이야 아, 좀봐주시다 그거 안돼 안돼 큰일 나 안돼 아이고 더러운 거 이제 닦아 주자니까 안돼 사람 내가 어디 더럽다 그래 더럽네 여기 뭐 깨끗해졌네. 나이에 비해 폭삭 강화보였던 문세윤씨 얼굴이 시0대반의 깨끗한 얼굴로 볼로 튀어나왔던 배가 권상우처럼 쏙 들어 간배로 바뀌었습니다. <웃음> 뭘 바뀌어 저람아 이거 윤대이 싼소리가 얼마에 판거야 얼마에 판거야? 3만 부터는 노노라판매 중에 서 듬뿍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방송으로 간장 비단을 드리고요. 연예인 말씀 들어볼까요? 영화 가족의 주연입니다. <웃음> 저가... 거기그 간장게장 술 먹으니까 그렇게 무병장수 할 수가 없글라이 혼자 처먹냐 이 싸가지 없는놈 아니자. 잠깐 이 목소리 꿈에서 들을 것 같은데. 나도 나도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 어? 치안하네. 치안하네.